아, 영종도를 가려면 커다란 다리를 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한다. 조기에는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간척사업으로 하나의 섬이 되었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며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드론이나 연을 날리면 잡혀갈 수 있으니 조심하자. 내가 운전하면서 느낀건데 여기는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고 가속도 안하고 길도 평지라 운전하기가 좋았다. 하늘은 푸르고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국밥을 한 그릇 했는데 여기는 돌솥밥 순댓국으로 현지인 맛집이라고 한다. 김치, 깍두기, 달달한 김치 마시고 모든 다진 고추, 새우, 들깨, 양념으로 맛있게 섞어 먹으면 된다고 한다.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신다. 보글보글 돼지국밥은 1만원인데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국물은 뜨끈뜨끈하면서 돼지 잡내가 없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여기는 김치 순대국이 있는데 가격은 1만원이고 신김치 국물과 김치를 넣어 감칠맛을 추가한 순대국이다 김치가 있고 없고 차이니 취향에 맞게 먹어보자. 돌솥밥과 순대국밥이잘 어울려서 너무 좋았고 양도 많고 내 취향이었다. 아침을 먹고 코스모스 보러 갔는데 날씨가 워낙 좋고 선선해서 산책하기 딱이었다. 여기는 하늘정원인데 관광객을 위해서 코스모스를 엄청 많이 심어놓았다. 입장료가 없고 무료라고 한다. 코스모스 사이를 길이 나 있으며 다양한 포토존이 존재한다. 솟대와 바람개비가 인상적이었다. 옥밭에 푹 빠져 산책하고 있으면 들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전부 평지라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니기 편하다. 다리를 하나 건너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전망대는 3층 건물 높이고 하늘 정원 전체가 보인다. 끝없는 평야를 볼수 있다. 가을에 섬에 오면 하늘은 높고 구름이 아름답게 보인다. 갯벌과 드라이브를 하면 이런 낭만이 또 없다. 잠시쉬러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6천원이 넘는 곳이 너무 많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지인들이 자주 가면서 맛난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을 찾았다. 다시 봄이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디저트와 커피를 같이 판매하고 있다 스카치 크림라떼와 밀크티를 주문했고 애플 베리 크럼블을 주문했다 스카치 크림라떼는 크림은 스카치 크림마시고 커피는 크림라떼를 먹는 느낌이었다 스카치 크림이 워낙 많은데 꾸덕꾸덕한 느낌의 포크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준급이었다 너무 맛있었다 밀크티는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본연의 맛을 살린 맛이 있다 부드러운 홍차 맛이었다 애플베리 크럼블은 아삭아삭한 사과 절임과 블루베리 크림치즈 맛이 너무 좋았다 오후에는 구욱배터를 구경할 겸 관광 어시장에서 회를 먹기로 했다. 여기는 신기한 수산집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데 6만원 달라고 해서 소름이 돋았다. 습기다시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차림과 매운탕 비용을 따로 받는데 동해 짬밥이 있지 6만원은 아닌 것 같다. 다른 건물의 관광어시장을 찾아갔는데 광어, 도다리, 놀래미 3만원이었다. 바로 포장을 하고 바다를 보면서 회한 접시를 했다. 광어가 역시 최고였고 놀래미, 도다리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거라 너무 신선했다. 5시쯤 음왕리 해수욕장에 노을을 보러 왔다. 사람이 엄청 많았고 음식점도 많았다. 가을이지만 바다에서 들어가 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서해바다라 바닥은 단단해 걷기 좋았다.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보통 인증샷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영종도는 해변에 따라 해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 잘 찾아가야 한다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고 해가 들어가는 모습이 천간이었다 해가 사람 머리 위에 위치해 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인증샷이 나왔다 평생 남을 추억이 생긴 것 같다 저녁은 어부의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어선에서 직접 잡아오기 때문에 재료를 팍팍 넣어준다고 한다. 갈국수는 12,000원인데 전복, 조개, 홍합, 개, 새우 등등이 들어간다. 12,000원에 이만큼이나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다. 국물은 개와 새우, 조개를 왕창 끓여서 소주를 부르는 맛이었는데 저절로 캬 소리가 나온다. 게를 얼마나 많이 넣고 끓였는지 국물에 게살이 떠다닌다 진정한 해물칼국수였다 활전복덮밥은 16,000원인데 전복, 16 전복 두개가 들어간다 배덮밥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회 대신 전복이 들어간다 바로잡은 전복으로 만들어서 꼬독꼬독하고 다양한 채소와 초장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 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여기가 진정한 맛집인 것 같다. 여기는 꼭 들려서 먹어보자. 여기 가리비도 기념품으로 주시는데 우리 공주와 하나씩 가져갔다. 내가 여행했던 섬 중에 가장 평화로웠던 섬이고 평생 추억할 만한 장소였다. 아침에 먹은 국밥, 커피, 칼국수, 회 등등 잘 선택해서 먹은 것 같다. 내가 결혼을 해 아이가 태어난다면 넓은 해변을 보면서 걷고 싶은 장소였다. 겨울에 한번더 방문해봐야겠다.